근. 요게 a o n 분의 m 제곱인 거죠. 아 여기 밖에 있는 네. 게 그럼 루트가 제곱근이네가 밑으로 가고 아래 제곱이네는 위로 가는 거예요. 이거 이거 이거 네. 아 네.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? 아까는 그뭐 제곱근에서 더하기 그걸로 그랬잖아요.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? 이 친구는 그 어. a